안녕하세요 차차게임즈 차차입니다 이 영상은 엘리스롤 온라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베이스 게임의 모든 던전 네임드와 파이널 보스를 간단히 소개함과 동시에 플레이어의 재미를 반감시키지 않는 선에서 압축 공략이 담겨있습니다 베테랑 난이도의 하드모드 조건들도 모두 설명되어 있는데요 1일 서약 퀘스트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좋고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의 서약 퀘스트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은 트위치 라이브를 활용해주세요 그럼 24개의 던전 소개 영상 시작할게요 추방자의 과목 1입니다 아우리돈의 북쪽에 있습니다 첫번째 보스 이후 큰 홀을 만나게 되는데 북쪽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베이킨을 소환한 뒤 동쪽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두번째 보스가 나옵니다 광역 스킬 꼬리치기는 가드를 올리면 넉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는 중앙의 스크롤과 상호작용합니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오브는 보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므로 빨리 처리할 것을 추천합니다. 방기의 금고입니다. 위치는 콜드오브 중앙입니다. 이 보스는 자신이 받는 데미지를 플레이어와 공유하는 저주를 시전합니다. 그룹 딜이 높을 경우 저주에 걸린 플레이어는 거의 100% 사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보스는 플레이어를 재물 삼아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때 주변의 오브 3개를 모두 처리하기 전까지 붙잡힌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마지막 보스에게로 가는 끊어진 다리는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점프를 해주시면 떨어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는 다리를 건넌뒤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과 상호작용합니다. 보스 주변에 보라색 불이 켜지면 두 종류의 강력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한가지는 쉴드 안으로 들어와야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저 영역 밖으로 빠져나와야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곰팡이 동굴 2입니다. 위치는 스턴폴스 서쪽입니다. 이 보스는 두가지 패턴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개의 그림자가 소환되어 플레이어 한 명을 묶고 칼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4개의 그림자 중 하나만 처리해주시면 풀려납니다. 만약 처리를 못한다면 묶여있는 플레이어는 즉사합니다. 플레이어 두 명이 어둠의 끈으로 묶이게 되면 지속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두 플레이어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이 끈은 끊어집니다. 이 보스는 거미들과 함께 있는데요. 거미가 죽게 되면 보스가 광분 상태가 되어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탱커가 따로 거미를 보스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 보스와 전투를 하다보면 동굴과 가장 가까이 있는 플레이어가 동굴 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빨려들어간 플레이어는 동굴 내부의 거미를 모두 처리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보스는 플레이어의 매지카를 흡수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스태미나 기반 플레이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매지카 기반 플레이어는 당황하지 말고 강공격이나 약공격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쉴드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클리어하는 것이 하드모드 조건입니다. 보스가 어둠의 끈으로 광역 공격을 하게 되면 힐러의 힐을 잘 받을 수 있게 뭉쳐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묘실 2입니다. 위치는 리븐스파이어 동남쪽입니다. 이 보스는 매지카 스킬을 사용 못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버블 밖으로 빠져나오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 보스와 전투를 하다보면 플레이어 한 명을 고치로 만듭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와서 시너지 버튼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마음의 묘실 1에서 만난 일란브리스 형제들이군요. 이 형제의 체력을 일정 이상 깎게 되면 새로운 보스를 소환합니다. 소환된 보스는 기술이 화려하지만 그뿐입니다. 이 보스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 동서남북 내방향으로 플레이어 위치를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투 중에 플레이어를 중앙으로 끌어모으고 플레이어 발밑과 보스 주변에 생존해 있는 플레이어 수만큼 폭발형 광역기를 시전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광역기에 겹쳐져서 두번 맞게 되면 플레이어는 즉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의 조건은 보스가 중앙의 에보니블레이드를 집어들기 전까지 유령 4마리 이상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의 에보니블레이드는 보스가 체력 35% 근처에서 활성화됩니다. 보스가 이렇게 유령을 소환하게 되면 탱커는 보스와 유령을 따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한 번에 두 마리씩 소환하는데 그룹 딜량과 보스의 체력바를 잘 관찰하며 패턴을 조율합니다. 에보니 블레이드를 활성화하는 동안 유령은 처리합니다. 리보니 블레이드를 갖게 된 보스는 다른 패턴으로 공격해오는데요. 이렇게 플레이어 한 명의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본인의 체력을 채웁니다. 이때 보스의 쉴드를 다른 플레이어들이 빨리 깨뜨려주면 체력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푼델 클러치 1입니다. 위치는 글렌눈브라 붓동쪽입니다. 마지막 보스만 주의할 것이 있으니 중간 보스는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죠.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는 입구쪽에 스크롤과 상호작용하시면 됩니다. 보스가 모든 플레이어를 끌어당긴 뒤 사용하는 광역기는 탱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즉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거리 거미줄 공격은 잠시 동안 시야를 가리고 못 움직이게 합니다. 굴러서 피해야 하는데 보고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알람에드온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제도시 1입니다. 위치는 그린쉐이드 북쪽입니다. 이 보스는 비슷한 광역기 두가지를 사용합니다. 한가지는 도넛 모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빼낼 필요 없이 탱커나 근접 딜러는 가운데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플레이하면 되고 저렇게 뭉쳐있는 광역기는 탱커가 보스를 밖으로 빼내줍니다. 보스전 이후 되돌아가는 것은 매우 귀찮기 때문에 여기서 낙하하는 선택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 위치로 떨어졌다가 충분한 회복 없이 또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안전하게 낙하하는 방법은 여기로 가야 하는데요. 헛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는 좌측에 있는 스크롤을 상호작용하여 활성화합니다. 이 보스는 전투중 가끔씩 불로변해 위치를 이동하는데요. 잘 쫓아가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헷갈릴땐 앞서가는 파티원을 쫓아가셔도 됩니다. 어둠구을 동굴 E입니다. 위치는 대샨 동쪽 아래입니다. 이 보스는 이렇게 광역기를 시전하면 쉴드가 모두 깎이기 전까지 계속 기술을 유지합니다. 이 보스들은 3마리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죽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 마리가 죽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를 처리 못하면 죽었던 친구가 부활합니다 이 보스는 기본적으로 공중에 있을 때 대부분의 공격이 거의 안 들어가거나 튕겨냅니다 일단 계속 나오는 잡몹을 처리하다 보면 모몹들로부터 나오는 쇼크가 축적되어 보스가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유일한 공격 찬스이니 궁극기는 이때 사용해주세요. 이 친구들은 보스는 아니지만 보스전으로 취급됩니다. 몰려오는 적들을 피하다가 물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전투가 초기화되니 주의해주세요 초기화를 방지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서 전투를 시작해도 됩니다 파티 그룹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도발하여 처리해줍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이 보스는 도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드모드는 독패턴에서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보스의 몸이 녹색으로 변하면 보스룸 전체에 독가스가 퍼져 나오는데요 이때 여기에 있는 레버 4개를 빨리 당겨주면 독가스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독 패턴때 독가스를 멈추지 않고 버티면서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드모드입니다. 폭풍의 섬입니다. 말라발토르 북쪽에 있습니다. 이 보스의 두가지 패턴은 화려하지만 그렇게 강력하지 않으니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 스크롤은 입구로부터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보스가 쓰는 광역기는 대부분의 경우 즉사합니다. 보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으면 보스가 돌진기를 사용하는데 가드를 하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의 돌개바람이 늘어나는데 돌개바람은 플레이어의 활동을 방해하니 충분한 그룹 딜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스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엘든할로우 1입니다 위치는 그라두두 중앙입니다. 이 보스 주변에는 체력을 채워주는 교살초가 등장합니다. 녹색 광선이 보인다면 교살초에게 가서 배쉬로 방해를 하고 빨리 처리해주세요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는 입구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보스가 시전하는 광역기는 탱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즉사합니다. 때때로 생기는 검은 영역에 발을 들이면 빠져서 한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운이 나쁘면 저렇게 검은 영역에 빠져있는 동안 광역기에 맞아 즉사합니다. 블랙하트 안식처입니다. 벤코라이 북쪽에 있습니다. 이 던전은 해적변장 도구를 이용하여 첫 번째 보스까지 전투를 치르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해적변장도구가 없다면 시작하는 곳 주변 바구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퀘스트를 진행하면 극초반에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변장을 완료했다면 출발합니다. 도중 감시견을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 가까이 가면 변장이 풀리고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첫번째 보스를 만나게 되면 변장이 풀립니다. 일단 굴러서 보스 뒤쪽에 룸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전투를 치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스의 기술중에 발차기를 맞으면 이렇게 멀리 나가 떨어집니다. 만약 야외 플랫폼에서 싸우다 저 기술에 당했을 경우 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야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피해왔던 모든 적이 다 쫓아옵니다. 이 보스는 체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거대화합니다. 이 보스가 저런 자세를 취하면 캐스팅 속도가 매우 빠른 강력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탱커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빠르게 배쉬해주세요. 마지막 보스는 일정거리 이하로 다가와야 등장합니다 그 전에 여기서 하드모드를 활성화 해주세요 마지막 보스는 주기적으로 플레이어 한 명을 해골로 만드는데요 해골이 된 플레이어는 아무런 스킬을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일반 공격만 할수 있습니다 이 던전을 마무리한뒤 차차길드의 전통에 따라 누가 가장 가까이 배까지 헤엄쳐가는지 미니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웨이레스트 하수도 2입니다. 위치는 스톰에 입은 중앙입니다. 첫 번째 보스는 양쪽에 보이는 재단을 활성화시키면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중한 명이 보스에게 저런 식으로 붙잡히게 되면 아까 활성화시켰던 재단으로 가서 상호작용을 해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 시간 내에 상호작용에 실패하면 붙잡혔던 플레이어는 즉사합니다. 이 보스는 이동불과 광역군중제어 기술을 사용합니다 브레이크 프리를 사용하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보스는 순간이동 이후 그룹 멤버 전체에게 광역기를 시전합니다 힐러가 열심히 케어해주는 것 이외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보스들입니다. 하드모드 조건은 전투 시작 후 서쪽에 있는 좀비들을 끌고 와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두 보스의 체력이 15% 이상 차이가 나면 낮은 쪽에 쉴드가 생깁니다. 악스코리늄입니다. 쉐도우펜 서쪽에 있습니다. 보스가 따리를 틀고 광역기를 시전하면 범위 안에 있는 플레이어 대비 체력을 회복합니다. 4명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빛의 속도로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다음 보스방 안에 이 다리를 내릴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보스가 비명을 지르게 되면 함께 있는 미니 보스가 쉴드를 치게 되는데요 이 쉴드 안으로 들어가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클리어 후 스위치 작동시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까의 장소로 돌아와 보면 다리가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 스크롤은 보스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보스는 물이 없는 곳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쉴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딜을 넣기 힘듭니다. 전투가 활성화되면 물 위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는 보스의 쉴드를 무력화 시킵니다. 물론 이 전류는 플레이어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탱커와 딜러가 적절한 위치를 잡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스가 물이 없는 곳으로 광역길을 실전하면 잠시 물가로 피신해서 힐러의 치유로 버텨야 합니다. 곰팡이 동굴 1입니다. 스톰폴스 서쪽에 있습니다. 이 던전은 두번째 보스 이후 바로 마지막 보스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존재합니다 다른 던전에도 지름길이 있지만 여기만큼 효율이 좋은 곳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 설명 이후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 스크롤은 다리를 건너고 좌측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스가 사용하는 광역기는 탱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즉사합니다.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곰팡이 동굴 2에서도 유효합니다. 두번째 보스 이후 동굴을 지나오면 바로 왼쪽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로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바로 마지막 보스까지 올수 있습니다. 셀린의 거미줄입니다. 리퍼스 마치 남서쪽에 있습니다. 첫번째 보스 이후 진행방향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왼쪽이 정상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어 포탈을 타야 합니다. 두번째 보스로 가기 전이 위치에서 은신을 해보면 수많은 함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정이 걸리적거린다면 미리 어느정도 해체하고 보스전을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스는 나무 위에 있을 때 원거리 공격을 반사하는 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공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마리의 센치 용어는 죽여도 계속 나오니 보스에게 딜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대한 곰돌이 보스 주변에는 수많은 교살초가 있는데요. 곰돌이가 돌진 기술을 사용할 때 경로상에 있는 교살초는 모두 죽습니다. 탱커가 방향을 잘 잡아주세요.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 스크롤은 거미형 보스가 있는 거미줄 위로 진입 후 좌측에 있습니다. 인간형으로 바뀐 뒤 사용하는 저 기술은 부채꼴 범위 안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탱커도 제대로 세팅이 안되어 있다면 즉사할 수 있으니 잘 굴러주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몹들 중에 힐러들이 있습니다. 힐러를 제대로 처리 안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방자의 감옥 2입니다 아우리돈 북쪽에 있습니다 이 보스가 사용하는 스킬 중에 플레이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플레이어가 서있는 곳 아래 주기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역이 생성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바다가 될수 있으니 스킬에 걸린 플레이어는 버틸 수 있다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역 피해를 입히는 구체를 계속 소환합니다. 이 보스 자매들은 처음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원거리 공격을 하는 보스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으므로 탱커는 전략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모아줍니다. 보스의 체력발을 잘 확인해서 쉴드가 생겼을 경우 쉴드가 없는 보스 위주로 공격합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조건은 추가로 생성되는 데이드로스 3마리 이상을 남긴 채 보스를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여기 두 군데의 마법진을 확인해주세요.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전투 중 플레이어 한 명이 이렇게 저주에 걸리게 되는데요 플레이어 주변을 맴도는 문양 색깔과 똑같은 마법진 위로 가면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 저주는 퓨리파이나 퍼지로도 저주가 풀립니다 그룹 딜량을 잘 파악해서 언제부터 데이드로스를 죽이지 않고 따로 모아둘지 결정합니다 따로 모으는 것은 탱커의 몫입니다 제 도시 2입니다 베이스 게임에 포함된 던전 중 가장 긴 던전이죠 던전은 그린쉐이드 북쪽에 있습니다 첫번째 보스는 양옆으로 미니보스들이 있는데요 모으기 힘들므로 차례대로 처리해 줍니다 던전 진행 중에 나오는 플레인 콜로서스를 처리하고 나서 이 위치로 와보면 데들리파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파일을 먹으며 언던티드 경험치를 얻으니 필수입니다 이 보스를 처리하고 나서 다음 지역을 넘어가는 동굴 안에도 데들리파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번만 경험치를 주니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 던전은 워낙 길다보니 플레이어들이 쇼컷을 두군데나 찾았습니다 첫번째가 여기입니다 두려워 말고 용암에 발을 담그며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말을 타고 올라가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올라간 뒤에는 은신에서 보스룸까지 이동하면 됩니다 이 보스는 에어 아트로낙 두 개체를 소환합니다. 에어 아트로낙은 회전 공격을 할때 쉴드가 생기기 때문에 보스에게 딜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탱커는 아트로낙의 회전 공격을 버틸 수 있다면 버텨도 되지만 버티기 힘든 분들은 카이팅하며 도망다니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지름길 위치입니다. 말을 타고 단번에 용암을 건넌 뒤 여기 난간을 넘어갑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스크롤은 보스룸 남서쪽 구석에 있습니다 스크롤을 활성화시키면 5개의 패드 중에 2개가 파괴되어 3개만 남습니다 전투는 패드 위에서 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패드 밖에 서 있으면 끊임없는 용왕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스가 패드에 칼을 꽂는 모션을 취하면 잠시 뒤그 패드는 사라집니다 모든 패드가 사라지면 용암 공격을 버티며 싸워야 하는데 절앱분들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전투의 시작은 제일 서쪽에 있는 패드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칼을 꽂는 모션이 보이면 미리 그 패드에서 빠져나와 다음 패드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용암에 빠지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패드 이동 후 보스는 광역기를 시전하는데요. 쉴드가 모두 깎일 때까지 계속되니 보스에게 딜을 집중해주세요 보스가 저런 모션을 나를 향해 취하고 있다면 가드를 올려주세요 올리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어둠근을둥굴 1위입니다 대샨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 보스는 약하지만 강력한 치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시전을 하면 빠르게 배쉬해 줍니다 이 보스는 가까이 가면 광역기를 시전하고 이동을 합니다 만약 그룹 멤버가 원거리 딜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탱커는 원거리 도발만 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지속적으로 딜을 넣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친구가 땅을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빠르게 배쉬로 머리를 쳐주세요.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스크롤은 개울을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스가 저렇게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면 도발에 면역이 됩니다. 타겟 이된 플레이어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탱커라면 버티시고요. 초록색 영역을 만드는 두어분 거미는 보스의 체력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보스가 근처에 와서 상호작용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보스에게 공격을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묘실 1입니다. 리븐스파이어 동남쪽에 있습니다. 보스는 돌진기와 강역기를 중간중간 사용하는데요 저 위치에서 모두 올라가 있으면 여러가지 귀찮은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보스 형제입니다. 하드무드 활성화 스크롤은 입구 오른편에 있습니다. 형제 중에한 명이 먼저 죽게 되면 살아있는 한 명이 광폭화됩니다. 비슷한 시점에 처리할 것을 추천합니다. 엘드날로우 2입니다. 던전 위치는 그라우드 중앙입니다. 첫번째 보스전 이후 기다리다 보면 바로 두번째 보스전으로 진입합니다. 이 보스는 검은 그림자를 소환하는데요. 이 그림자는 마인드 컨트롤을 플레이어에게 시전합니다. 브레이크 프리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보스는 전투 중에 플레이어 발 밑으로 광역기를 시전합니다. 이 광역기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화면 반전이 되면 안전지대로 변합니다. 네 이렇게 반전이 되면 광역기 받기 피해 영역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는 입구 좌측에 스크롤과 사고작용으로 활성화합니다. 초사이언같이 생긴 친구는 보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데요. 방해를 해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처리를 해도 금방 다른 곳에서 생기니 보스에게 공격을 집중해서 점프 패턴을 빠르게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점프를 하게 되면 바닥에 불과 초사이언 친구가 사라집니다. 던전 중간에 만났던 그림자 친구도 나오니 이녀석은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볼렘펠입니다. 알리키어 사막 동쪽에 있습니다. 이 보스는 일정이야 체력이 되면 가고이를 소환하고 본인은 죽습니다. 방에 들어가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레버를 작동하게 되는데 강력한 스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옆에서 나오는 스팀은 어느정도 버틸만 하지만 여기 보이는 아래에서 나오는 스팀은 소강상태를 기다렸다가 통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스전이 끝나고 보스 뒤에 있는 레버를 작동시키면 우측에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레버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꼭 작동시키고 나오셔야 마지막 보스로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스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 스크롤은 입구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도발이 안 먹히고 랜덤하게 플레이어를 쫓아옵니다. 가운데 친구도 도발이 의미는 없지만 저자리에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만 도발이 되어 탱커를 쫓아옵니다. 빨간 친구가 쫓아오면 다른 플레이어 먼 쪽으로 도망을 가면 되고요. 파란 친구 쪽으로 초록 친구를 데려와서 딜을 넣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베리스타 하도 1입니다. 스톰에이브는 중앙에 있습니다. 이 보스는 도발에 면역되어 있습니다. 이 보스는 광역 군중 제어 기술을 사용합니다. 브레이크 프리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활성화 스크롤은 보스룸 서쪽에 있습니다. 이 보스는 순간이동 이후 뒤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가끔 휠인디를 연계해서 사용하여 즉사하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고 피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내 뒤로 순간이동하면 무조건 가드로 올려주세요. 축복받은 시련입니다. 리프트 동쪽에 있습니다 이 거인의 내려 찍는 공격은 가드를 안하면 대부분 즉사하고 가드를 올려도 튕겨져 나갑니다 이 보스들은 늑대인간입니다 일정 체력 이하로 떨어지면 늑대인간으로 변신하지만 크게 강력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스크롤은 사다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칼을 땅에 꽂으면 방사형으로 용한 불줄기가 나옵니다. 매우 큰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하는데 거리를 두고 피하면 수월합니다. 전투 중 보스를 보호하는 쉴드가 생기는데요. 활성화되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때 불줄기가 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불줄기의 근원이 아트로 나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리하면 쉴드도 사라집니다. 총 3번 이 패턴이 나오고, 불줄기의 개수도 3개까지 늘어납니다. 스핀들 클러치 2입니다. 글래눔브라 동쪽에 있습니다. 이 보스는 인간형으로 있다가 유령 형태로 변합니다 그 이후 이렇게 플레이어 밑에 도넛 모양의 광역기를 시전하는데요 절대로 굴러서 빠져나가면 안됩니다 원밖으로 나가는 순간 즉사합니다 이 원은 사라지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그 안에 플레이어도 원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가끔 두 플레이어가 동선이 겹쳐서 같이 원안에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아트로낙들은 비슷한 시점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하나의 아트로낙이 먼저 처리되면 나머지 아트로낙의 체력이 회복되면서 광폭화합니다. 이 보스가 땅 밑으로 들어가 피해 영역이 생성되면 그 위에 플레이어 생명력을 흡수합니다. 여기서는 그림자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 조건은 여기 십자가에 묶여있는 인질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클리어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인질들은 중간중간 보스의 체력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워낙 약해서 광역기로도 죽을 수 있으니 보스를 도발하여 이 언더기로 데려와서 전투를 치릅니다. 폭심털이 아성입니다. 이스트마치 남동쪽에 있습니다. 이 룸에 오게 되면 양쪽에 있는 패드 위로 플레이어가 모두 올라가야 쇠창살 문이 열립니다. 이 보스와 함께 나오는 베이킨의 작폭 공격은 매우 강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보스입니다. 하드모드는 입구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이 보스가 순간이동 이후에 사용하는 광역기는 대부분의 경우 즉사합니다. 이 기술에 걸린 플레이어는 빠르게 브레이크 프리를 해주세요. 잠깐만 기술이 성공해도 보스의 체력은 매우 빠르게 회복됩니다.